안녕하세요. 신과 사랑에 빠진 크리스입니다. 46러 t 레터 46번째 러브레터네요 벌써 음, 올 2020년입니다. 2020년은 뭔가 좀 어린 시절 미래의 공상광 그런 영화에 나오던 굉장히 멀리 있던 숫자 같은데 2020년이 되었네요. 2019년하고 굉장히 다르게 느껴지지 않나요 여러분. 2020년 처음 어, 러브레터 신과 사랑에 빠진 크리스 같이 생각해보고자 하는 말씀은요. 영어성경 문장은 마태복음 11장 28절 역시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너무나 많이 어, 관련해서 뭐 읽고 설교를 듣고 하셨을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저도 어린 시절에 외운 게 이렇게 습관적으로 나올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익숙한 구절입니다. Matthew chapter 11 verse 28죠. 어... 제가 많이 참고하듯이, 요번에 제목에 단 그, 이 부분을 번역한 영어성경 번역본은 The Message라는 이 번역본인데, 굉장히 오늘 번역도 참신한 것 같습니다. 밑에 제가 이 CV하고 The Message의 두 가지, 마태복음 11장 28절 이 문장을 두 가지 버전으로 밑에, 어, 이제 첨부를 해 놓을 텐데요. 어 쉼이 없는 예, 저도 참 쉼을 내가 진정한 쉼을 가졌을까 생각해보면 너무 정신없이 지난해를 마무리하지 않았나 싶고요 네또 2020년도 굉장히 어, 어떻게 펼쳐질지 내가 마음같아서는 쉼을 가지고 싶거든요 뭐 제가 말하는 쉼은 사실 어, 오늘, <웃음> 여기 이 말씀은 항상 우리가 가져야 되는 쉼인 것 같고, 저는 정말 <웃음> 제가 이렇게 좀 골치 아픈 문제들이 정리가 되면, 어, 1, 2주 정도는 정말 해외에 좀 나가서, 해외 리조트 같은 데좀 가가지고, 예,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뭐 그렇게 하는 친구가 있는 것 같은데, 어 제가 맨날 제일 부럽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어 제가 정말 관심이 별로 없던 동남아의그 해변 이런데 가가지고 정말 멍 때린다 그러죠. 예, 아무것도 안하고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 그냥 쉬었다가 잠도 충분히 잤고 아름다운 자연 또 건강한 뭐 음식들 예. 좀 즐기다가 쉬고, 쉬고 오고 싶은 계획이 계속 있었는데 일들이 계속 터지니까 어 사실 어 그런 기회를 아직 못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모든 분들이 아마 이런 저와 비슷한 그런 쉼의 쉼을 생각하면 그런 떠올린 이미지 중에 제가 말씀드린 게 있을 것 같은데 어 오늘 처음부터 오래간만이니까 옆으로 샜네요 예. 어 한국말 제목은 쉼은 신과 함께 걷기 이렇게 제가 잡아 보았구요 쉼은 신과 함께 걷기 쉼은 신과 동행하는 것예그더 메시지의 번역본이 참 그렇게 했어요 더 메시지 번역본을 먼저 잠깐 보시면 밑에 보시면 are you tired worn out burned out 그 다음이 정말 압권이에요 burned out on religion burned out on religion 예, 정말 용기 있는 번역인 것 같아요. 예. 당신이 지쳤습니까? worn out도 여러분, worn out이 뭐 달, 뭐가 달타는 뜻도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그냥 burn out과 비슷한 것 같아요. 소진한 것. 예, burned out, unreligion. unreligion 이란 표현이 정말 저는 약간, 정말 제가 좀 피지 구섰다면 좀 웃기고, 와, 정말 이렇게 번역을 했어? 막 이렇게 저는 이렇게 좀 누르는데, 사실 문맥상 굉장히 적, 적합합니다. 이 마태 11장, 마태복음 11장 전후를 이 말씀이 나오는 전후를 보면 어, 예수님께서 어떤 종교로, 그러니까 신과 인격적으로 정말 사람을 사귀 듯이 신과 인격적인 친한 관계가 아니라 친한 척하면서 자기의 신념과 자신의 열심을 자랑했던 당신의 바리새인들. 페르시스라고 하죠. 영어로 페르시스에 대해서 또 신랄하게 고발하는 너희가 신께서 자비를 중시하는데 자비를 버리고 어좀 밑에 나오는데요. 잠시만요. 음, 음. 그러니까 뭐 여러가지 좀 이따가 얘기를 드릴 텐데 어떤 규칙을 지키는 것이 그 바리사인들은 어, 신은 사실 자비로우신 존재이시고 사랑의 어떤 God is love잖아요. 사랑의 본체이신데 그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것보다 규칙을 지키는 것의 잣대로 신의 아들인 예수님은 항상 딴지를 걸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이제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얘기들이 앞뒤로 나오는데 어 이렇게 이제 유진 피터슨 이라는 이더매스시 번역하신 그 목사님 교수님이 burned out on 이렇게 아주 꼬집어서 번역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종교에 대해서 당신이 아예 그냥 진이 빠져버렸느냐 예, 종교생활 하다가 come to me 나에게 와라 미는 당연히 주셨죠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 다음도 앞권이에요 get away with me 예. 나하고 그냥 떠나버리자는 거예요 and you recover your life 그러면 니가 너의 인생이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예. 너무 멋진 말씀이죠 are you tired, worn out, burned out on religion? come to me, get away with me and you recover your life 예, 저는 진짜 이거 계속 읽어봐야 될것 같아요 내일 젊은이 할때또 이거 설교할 본문인데 제 스스로가 참 필요한 말씀인 것 같고 어 교회 다니건 다니지 않건 이 여기 신이 존재하고 신의 본질이 사랑이고 어, 그렇다면 예, 우리에게 정말 자비를 베풀기 원하는 그런 사랑의 본질이시라면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이죠. 그러니까 어떤 그 쉼이라는 것이 어 e v i 이렇게 나와요. If you are tired from carrying heavy burdens come to me. 좀더 원문에 가까운 번역으로 보여주죠 그렇죠? heavy burdens. 여기서 burden이라는 단어는 정말 오랜 기간 어떤 짓누르는 그런 문제를 burden이라고 표현한다고 제가 어떤 원어민에게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무거운 그런 마음을 짓누르는 오랫동안 이런 것을 지고 가다가 지쳤다면 나에게 오라는 거죠. 신이 하시는 말씀이죠. I will give you rest. 내가 rest를 주겠다. 잠깐 쉬는 게 break이죠. break. rest는 정말 제대로 쉬는 거예요. 안식을. 예. 그래서 뭐 주말 될때 주로 원어민들이 have a good rest. have a good rest. 잘 쉬세요. 이 영어로 have a good rest라는 인사를 저도 많이 들어봤는데요. 제가 아는 교포나 예, 그런 영어를 사용하는 친구들에게 그 그러니까 진정한 잠깐 주는 게 아니라 진정한 우리가 회복을 시킬 수 있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 레스트는 사실은 어떤 종교적인 습관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이 말씀을 보았을 때도 아, 내가 주일 성수했으니까 나는 안식을 했어. 뭐 교회 오래 다니신 분은 그게 아니라는 거 아실 거예요. 예. <웃음> 예배를 하루 종일 <웃음> 만약에 새벽 예배부터 저녁 예배까지 다 드렸다. 나는 안식했어. 물론 그럴 수 있는 분들도 계세요. 예.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저는 이해가 됩니다. 예. 어, 주중에 워낙 치열하게 사시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충분히 그런 안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 예배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안식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도 들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예. 그랬다기보다는 어, 예배를 한 번을 드릴지라도 이제 정말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 come to me 그러니까 그분을 만나는 거죠. 그분과 함께 정말 그러니까 그분을 느끼고 그분과 동행한다는 것을 어전 인격적으로 감정적으로 어 본인이 정말 깊이 체험할 때그 팩트에서 어떤 안식이 레스트가 이제 나온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많은 예배를 정말 그, 동행하시, 신과의 동행을 느끼면서 드릴 수 있다면, 물론, 여러분, 그거는 의미가 있죠, 당연히. 예, 그런 분들 분명히 계십니다. 안 계시다는 거 아니에요. 예. 어, 그, 그리고 그 다음 말씀도 참 멋져요. 예. 나의 짐을 지라는 것인데, 어, 그, 그러니까 그, 또, 메시지에 보면 아주 또 멋지게 번역을 했습니다. I'll show you how to take a real rest. I'll show you how to take a real rest. 진짜 쉼을 어떻게 취하는지, 어떻게 진짜 쉼을 쉬는지 방법을 내가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신의 아들께서 Walk with me. 저이표현참 좋았어요. Walk with me. 나하고 같이 걷자는 거예요. 신과 산책하는 거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너무나 멋지지 않나요? 제가 좀 있다가 제가 좋아하는 양재천 산책길을 말씀드릴 건데 어... 뭐 저는 또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고 일단 같이 걷는 걸 좋아하는 타입이에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 예. Walk with me and work with me. Work with me. 발음 조심해야겠네요. 되 Walk with me and work with me. 혀를 work. <웃음> 영어 손발 때면 날 리을 발음. 리을 발음 확실하게 하라고 제가 예. 지도하고 있는데 예. 저부터 잘... 그러니까 나하고 같이 뭐... 일을 하자는 거죠. 나하고 같이 걷자는까 한마디로 나하고 놀고, 나하고 같이 일하고, 나하고 같이 동행하자는 얘기죠. 예. 그래서 뒷부분에는 keep company 라는 멋진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 동행하자는 거예요 keep company. 예, company가 여러분 이렇게 관사가 없으면 회사란 뜻이 아니라 일행, 동행이라는 뜻이라는 거잘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예. 어, uh, Keep company with me and y o u l e a r n to live freely and lightly 참 멋진 표현이죠. 그래서 제가 이 Keep company with me and y o u l e a r n to live freely and lightly 이거를 그 영어 제목으로 제가 이제 잡아놨죠. 46번째 Love Letter 예. 나하고 동행하면 나하고 같이 일행이 되어서 나와 같이 움직이면 네가 배울 거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산다는 것을 자유롭게 사는 방법을 또 lightly, 가볍게. 우리 너무나 무겁게 많은 곳을 짊어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가볍게, 자유롭게, 너무나 멋진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을 알면 알수록 굉장히 자유롭지 못하고 뭔가가 짓누르고, 이것은 정말 오늘 성경 문장을 볼 때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종교 생활이죠, 어떻게 보면. 어, 신과 동행한다는 것은 종교로 번아웃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나왔듯이,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다양한 모습이 될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무슨 규칙을 의도적으로 깨란 얘기는 아닙니다. 예. 근데, 규칙을 넘어선 것이 있다는 거죠. 그쵸? 예. 좀 이따가 그 뒷부분에, 그, 매튜, 마태 11장, 이제 요거 뒤에 보면은 그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어 이제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배고파 가지고 밀밭을 지나다가 이삭을 따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뭔가 그 기준에서 규칙에서 못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어, 예수님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리낌이 없으셨잖아요. 어, 그러니까 배고픈 이들이 그들이 어떤 세바스라고 하는 안식일에 어, 배고픈 이들을 뭐, 이들이 그런 이삭을 따먹는 거에 있어서 신의 아들께서는 안식일을 시작 제 그러니까 정하신 신의 아들께서는 그러니까 신께서는 그게 안식일 규칙보다는 배고픈 이들 이 먹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신의 아들께서 아픈 사람들을 안식일에 의도적으로 고치시잖아요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진짜 아픈 사람들이 안식일 지나서 고치는 게 옳습니까? 진짜 고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그 병에서 그 질환에서 고통에서 자유롭게 되는 게 신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비죠, 자비. 예. 그래서 어 그런 이제 예수인 그런 거죠. 제사의 형식과 의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신께서는 자비를 원하신다는 거를 몸소 어떻게 보면 그 안식일날 그 흠을 잡는 바리새인들이 일부러 보라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보라고 하신 것도 있겠죠. 몸소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안식일인 거를 모르고 하셨겠습니까? 신의 아들께서 인간보다 지혜로운 존재가 인간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다고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오죠. 조물주가 있다면 우리를 만든 창조주가 있다면 어떻게 우리의 지혜와 조물주의 지혜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도 많이 나오는 이야기이지만요. 어 저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사실 주일 성수도 중요하지만 자비를 베푸는 게더 중요하다는 생각 솔직히 조금 합니다. 예. 어... 음... 제가 어떤 예를 하나 준비했는데 이게 너무 세가지고 이거는 안 하도록 할게요. 뭐 진위 여부가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예. 뭐 제가 어 이건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예. 어, 네, 그 전반부에는 또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 신의 아들께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한 당시의 도시들이 어, 신의 아들에게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관심이 없었어요. 어, 오히려 뭐 지금도 그렇고 많은 대도시들이 사실은 육체적 쾌락이나 눈에 보이는 즐거움들 예, 뭐 돈이라든지 이런 게 대도시들에 집중되어 있고 대도시의 그런 문화들이 발달되어 있죠 예, 그런데 취해서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음, 사실 보이지 않는 신에게 또 신의 아들이라고 왔던 예수에게 당시에 그런 도시 사람들도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 신과 사랑을, 사랑에 빠진 크리스 채널에서 말씀드린 것은 성경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제가 또 성경의 관점에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또 저의 어떤 체험을 중심으로 이제 공감할 만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창조주가 계시다면 그분이 정말 God is love, 사랑의 본체라면 사랑이라는 게 주고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 주고 받는 게잘안될때 사랑이 깨지는 거잖아요. 예. 확인되지 않으면 부부들도 심지어 이혼을 한다든지 가족끼리에도 의절을 한다든지 친구들끼리 절교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우리 의 인생이잖아요. 인생의 한 부분이잖아요. 신이 정말 조물주가 계신데 사랑에서 우리의 존재를 만들고 시작하게 했다면 신에게 무관심한 피조물을, 신을 조롱하거나 신 없는 존재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피조물이 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냐고요. 예. 신이 정말 사랑을 주고받으려고 만들었다면요. 존재 목적이 사라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 대상을 destroy, 그 대상을 정말 delete, 지워버리고 디스트로이 하는 게 신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이 아닐까요? 여러분. 예. 음, 그것이 과연 사, 사, 사랑인 신이냐? 뭐 이렇게 많은 철학자들과 또 어, 뭐 에이티스트 무신론자들이나 뭐 신이 왔든간 많은 분들이 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얘기를 저는 논쟁 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랑은 선택이고 믿음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끊임없는 선택이라고 그래서 논쟁을 이 여기서 제가 좋아하지도 않고 논쟁 댓글 제가 다 삭제해 버려요. <웃음> 논쟁을 위한 <웃음> 채널이 아닙니다. 예, 정말 신과 사랑에 빠진 제가 신과 사랑에 빠져 있거나 빠지고 싶은 분들과 같이 우리는 예, 이렇게 소꿉놀이 하듯이 예, 올망졸망 그런 채널이에요. 노래 듣고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혹시 어쨌든 신이 정말 계시다면 그 신이 사랑을 주고 받을 목적으로 만들 최고의 피조물 중에 최고의 존재가, 피조물 리더가 인간이라면, 여러분 어 그또 사랑하게 되면 좋은 걸 주고 싶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걸 주고 싶잖아요. 여러분이 가진 것을. 예. 너무나 당연한 거죠. 신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자기 외아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신 것이고 그분은 우리 인간의 사랑은 유한하기 때문에 때로 참 허무하고 애처롭고 그런데 신은 영원한 존재이시니까 그 영원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영원히 우리와 사랑을 주고받기 위해서 영원이라는 참이 엄청난 저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엄청난 선물은 신만이 줄수 있는 것이죠 예, 신의 속성이죠 예, 만들어진 정말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인간이 감히 사실 입으로 담기에도 신비로운 컨셉이 영원 이라는 컨셉이잖아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무서울 정도로 배타적 입니다 사실 저는 오늘도 그런 경험을 조금 했어요 음. 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저처럼 이렇게 좀 나이가 많은 싱글들 요즘에 다행히 제 입장에서 좀 못되게 얘기하면 다행히도 주변에 많아가지고 아주 외롭지는 않지만 그들을 생각하면, 나이든 싱글들 생각하면 어렵지 않다는 얘기에요. 그러나 제 스스로는, 사랑, 제가 신에게 많이 묻는 것이, 저는 사랑을 되게 갈구하는 존재예요. 어떻게 보면 애정결핍에 걸린 존재인데, 사랑이 저에게 짐이에요. 아마 그, 나이든 싱글들 모두가 동의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어, 결혼하신 분들은 제가 결혼 안 했기 때문에, 뭐, 또 하는 이야기들이 있으시겠는데, 뭐. 제가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를 못하겠고요. 예. 근데 하여간 그 인간이라면 사랑의 이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면을 아실 거예요. 예. 사랑을 주고 받을 수 없다면 어 한쪽에서 아무리 다른 쪽을 사랑하더라도 어 상대의 마음과 사랑을 받을 수가 없죠. 얻을 수가 없죠. 예. 어 나, 나는 상대에게 마음이 뜨거운데 상대가 나에게 차갑다는 것을 알게 될때그 사랑의 거절이 제가 어린 시절 정말 읽어서 자꾸 인용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랑의 거절의 고통은 죽음의 고통과 같다 이런 멋진 표현을 저번에도 했던 것 같은데 어 진짜 그래서 뭐어여튼간 자해를 하거나 목숨을 끊는 분들도 간혹 계시죠. 뭐 그래서는 안되겠지만 새로운 사랑을 당연히 찾아야겠죠. 대부분 그렇게 다 하잖아요. 뭐 저도 마찬가지고. 그 그러니까 사랑은 정말 나의 모든 것을 상대에게 기꺼이 내가 다 포기하고 주고 싶은데 상대는 나는 너에게 받고 싶지 않아. 이렇게 배타적인 면이 있, 있는 거잖아요. 예. 아마 누구나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했든간 이제 연말 연시가 좀 싱숭생숭해지는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했든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저는 어떤 이상 이성을 이제 좋아했죠. 좋아했는데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좀 섭섭한 마음이 있었고 물론 관계가 이제 뭐 발전되고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제가 막 실현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오버하고 반대로 또 어떤 여자분이 저에게 이제 좋은 선물도 주시고 저 관심을 표현했는데 외국 분이에요. 외국 분. <웃음> 근데 어 좋은 사람인데 제가 이제 생각해 볼때 제가 그 사람을 여자로 생각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또 이런 얘기를 하면 은 저희 <웃음> 어머니가 <웃음> 펄쩍 드실 거예요. <웃음> 저희 어머니는 이제는 정훈아 외국 사람도 좋다. 말이 안 통해도 좋다. 이런 분이신데 제가 늘 얘기하죠. 예. 그렇게 결혼할 거였으면 벌써 했다고. 예. 자, 뭐제 친구들이나 이거 듣는 분들은 아이고, 저 인간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서 이렇게 얘기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제가 뭐 그렇게 생겨 먹어가지고 예,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 어쨌든 이제 사랑의 작대기가 이렇게 어긋나는 이 배타성, 사랑의 독점적인 면이 있는데 어... 그게 참 쉽지 않다는 거죠. 예. 제가 또 최근에 이제 연말에 그런 경험을 저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 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10시 53분인데, 어린 시절 조기 교육 중요하네요. 주일 학교에서 하도 암기를 시켜가지고, 이걸 외워야지 수련회에서 밥을 먹여주고 막 이러니까, 제가 다행히 줄줄 나오네요. 끊기지 않고. 근데 사실, 여러분, 뭐 신학까지 공부한 사람이 이게 안 나오면은, 죽어야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신께서 가장 사랑하는 외아들을 주실 정도로, 이미 인간을 그렇게, 인간에게 가슴 아리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심한 짝사랑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쉽게, 사실 이렇게 그냥 장난 뜻이, 장난 뜻이 아까 제가 한 것처럼 할수 있는 문장이 아니에요. 가벼운 구절이 아니에요. 사실은 정말 신과의 신이 만든 목적, 인간, 영원한 신과의 사랑을 나누느냐, 아니면 파멸이냐, 이게 걸린 어,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하는 정말 눈물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담은 사랑 고백이라는 것이죠. 어, 제가 피곤한 저녁인데도 이게 참 충격적으로 이 어린 시절부터 제가 외웠던 익히 잘 알고 있던 구절이 오늘 다시금 다가오더라고요. 아, 이거는 정말 절대절명의 사랑 고백이구나. 이것을 기꺼이 받아들인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신께서 자신과 같은 영원한 존재로 인간을, 인간과 함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사랑을 주고 받으시겠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이게, 저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진짜라면, 이게 어떻게 로또랑 비교를, 비교를 하겠냐고요. 영원히 행복하고 신이 여러분, 그리고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볼 때, 신께서 사랑하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어떤 뉴 시리, 새로운 도시, 어떤 하우스, 집과 어떤 새로운 나라를 준비했다면 얼마나 그 곳이 우리 인간이 만든 어떠한 정말 그 고급 시설보다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 저는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예, 당연히 뭐 가봐야 알겠지만 예, 우리 중에 가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도 그런 얘기들이 많죠. 예. 어 천국이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것일 것이다. 예. 뭐 신학자 중에는 그거를 뭐 비유적, 은유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가지고 뭐 실제 천국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 저는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볼 때마다 저는 확신하건데 어떤 그 성경에 있는 부분들이 우리 유한한 인간에게 지구의 아름다운 자연을 주신 창조주라면 영원히 신과 함께 사랑을 나눌 곳은 정말 또 부부라는 표현도 많이 쓰시잖아요 예. 새 신부를 위해서 새신랑이 최선을 다해서 그 아름답게 집을 준비할 거 아니에요 물론 인간의 입장에서는 자기 수준에 맞게 하겠지만 그러나 무한한 능력을 가진 그 신께서 예. 창조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을 가진 신께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좋은 것을 준비하지 시 않겠냐는 거예요 무슨 인지다 아시겠죠 예. 어네 제가 오늘 좀 몰입했네요 <웃음> 어, 뭐 개인적으로 그럴 이유도 조금 있습니다 사실은 예, 아까 얘기한 이후에도 좀 간절해질 만한 또 제가 이제 좀 기도 제목이 생겨서 나중에 또잘 해결되면 여러분에게 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인간들의 사랑은 이런 사랑의 강도의 차이나 대상이 다름으로 인해서 참 아픈 순간들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도 그런 일을 겪었고요. 예. 어, 사랑의 짝대기가 연결이 되어서, 소리만 해서 웃기게 하면 눈이 맞는다, 마음이 통한다, 연결이 되어서, 어, 남녀가 뭐 연인이건 부부건 이렇게 되어도, 또 보면 저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 시소처럼 사랑의 주고받음이 또 내가 더 많이 사랑하는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고 이럴 때또 이렇게 티격태격하게 되고 때로는 그런 짐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또 있겠죠. 애정이 식은 것 같다. 속상해하고 정말 헤어지게 되기도 하고요. 물론 아름답게 이렇게 같이 정말 머리가 정말 희, 게 되도록. 그런 커플들이 있잖아요, 간혹. 정말 부러워요, 저도. 예, 진심으로 부럽습니다. 그런 분들은. 오늘도, 오늘도 어쩐 우리 카페 그 홍대 미대생 알바, 알바생에게 그런 얘기 우리가 했었는데, 오늘 거기에서, 어, 스몰 웨딩이 있었거든요. 예, 스몰 웨딩이 있었거든요. 예. 자, 어찌 보면은, 인간의 유한함 때문이라도, 인간 사이, 인간 사이의 사랑 안에서, 완벽한 쉼을 찾기란, 찾는다는 것은 어쩌면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항상 완전한 쉼을 인간의 사랑 속에서 찾기 힘들 수 있다고 스, 생각해요. 예. 그래서 유명한 그성 어거스틴이라는 세인트 어거스틴이 그런, 예, 고백록인가요? 거기서, 어, 이, 자신이 신의 존재 안에서만 진정한 쉼을 찾았다는 유명한 고백이 있죠. 그러나 이것은 어, 오늘 성경 문장 신의 아들이 한 말과도 일맥상통하고 어, 신의 영원한 사랑을 느꼈던 인간이라면 저도 저를 포함해서 정말 동의할 수밖에 없는 표현이에요. 진정한 쉼을 인간은 영원한 신의 사랑 안에서만 확인하고 그 안에서 이렇게 정말 힐링이 되고 쉼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맞는 것 같아요. 어, 너무너무 사랑, 알, 아리와 사랑의 아픔에 대한, 뭐, 굳이 유명한 유행과 가사를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런 드라마나, 그런 소위 막장이라고, 예, 저희 어머니 좀 좋아하시는데, 그런 드라마들도 다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사랑에, 믿는 도끼 발등 지키고, 막 복수하고, 막, 다 사랑에 대한 그런 아픔들이 중요한 소재가 되지 않나요? 예. 음.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 오늘 정리는, 어, 오늘 30분이나 했네요. 예, 오늘 제가 흥분했네요, 여러분. <웃음> 아까 제가 그, keep company with me, 어떤 그, walk with me, 같이 동행하자, 같이 걷자 표현 말씀드리면서 그 양재천 산책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코스가 있어요. 예, 어. 사실 거기는 제가 대학원 때, 예, 대학원 때또 많이 정말 그또 제가 온누리교회라는 좀큰 교회에서 이제 교육 전도사로 한동안 일할 때그 양재 쪽에 온누리교회 양재천 쪽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산책로는 저에게 뭔가 정말 신과 동행하는 느낌을 주는 산책로 너무나 예쁘게 만들어져 있고 나무가 나무가 양편으로 이렇게 아치형으로 이렇게 있어서 봄이면 벚꽃이 피고 사계절마다 주는 느낌이 틀려요. 그래서 그 자연을 만끽할 수 있고 그래서 거기 또 사람들이 그렇게 뭐 벚꽃 피었을 때 아니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날씨 좋은 날이면 제가 다양한 시간대에 많이 갑니다. 산책도 하고 어, 마음속으로 기도도 하고 또 기도가 잘 안될 때는 어, 어떤 묵상도 하고 예. 굉장히 저한테 그런 쉼을 주는 산책로 예. 제가 지금도 그 근처에 살고 있어요 사는 이유 중에 그 양재천 산책로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출퇴근길에 거기 지나가면서 꼭 제가 눈으로 눈도장을 찍고요 예. 어 근처에 제가 좋아하는 예, 작은 베이커리도 있습니다 <웃음> 막판이 이제 먹는 얘기네요. 예, 마무리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 조금 두서가 없었는데 그래도 여러분 어, 내용 속에서 여러분이 조금 어, 쉼은 신과 함께 걷는 것이다. 이 부분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Thank you for listening.